자 오늘도 잘 재밌게 즐겁게 활짝+ 게짝 활짝+ 자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기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짝+ 활 활짝+ 아이 주식천재 부른 남미 아니야? 아, 아, 오 부시가 아니야 부시.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 브론 머스크. 브론 머스크.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웃음> 발음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마 <웃음> <웃음> 시스 세상 <시상> 속에서 <웃음> 발음 조금만 제대로 해주세요. 네.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네. 우리는 그 변화를 잡아야 한다. 그거 그거 시아 부산 남미니까 언제까지 했 거야 잡아. 야, 준비 비한게 너무 티나서 좋아요. 저희 고잉 어... 세븐틴 팀은 저희 보고 해주세요. 신화를 위해. 어 아, 좋아 요 좋아. 요또 다른 시도, 또 다른 혁명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와 좋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변화일지까지는 <웃음> <몰라서, 웃음> 모르겠습니 뒷발인가요? 각발이요. 그대로 입에 넣어주세요. <웃음> 뒷발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오늘 <웃음> 여러분 뭐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알아요. <웃음> 아, 아, 아 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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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는 뭘까요? 집김치나집김치 야! 내가 <웃음> 한무 생각했는데 역시! 야 다들 하면서 해놨을 거야 그렇딱 어. 그거지 아 근데 집김치를 음. 바로 이어가시는 디노 씨 좋았어요 같은 생각이 같았네요 아마 오늘 콘텐츠의 마지막 활약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정가이 무슨 뜻이요? 아 그게 뭐냐면요 주식 시장이 끝나면서 정해진 주식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 종료 가격이네요. 종료 가격. 정확하십니다. 아. 전시는 좀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약간 한번더 복습하시, 복습하시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습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손절을 뭐라고 어, 하죠? 저 알아요. 어 뭐예요? 디노가 승관이랑 하고 싶은 거. 아! 아. 아니요, 승관이가 디너라. 디너 때 하고 싶은 거. 아. 하고 싶은 거. 아. 와 너무 쉽다. 귀에 쏙쏙 박히네요. <웃음> 자, 사전적으로 의미를 들어가면은 <웃음> 더 정확해요. 더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것 아. 그러니까 오. 내가 더 화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아우 그냥 혼자 화나는 걸 참고 뒤로를 손절하는 것아 <웃음> 경찰 병은 뭔가요? 들어가서 시장이 어떤지 슬쩍 정보, 간보고 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돈 매수를 제대로 하기 전에 애매한 시점에서 소액을 매수해보는 거예요 누구였박이 빠졌다 놓고 빠진다 그러니까. 아 승관이다 아 이제 얘기가 간다 얍삽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돈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신중한 결정을,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시식코너시식코너요 <웃음> 이마트 시식코너 한번 드셔보셔 가세요 아 사기 전에 살짝 맛보는 어. 거구나 어. 우주방어는 뭘까요? 우주를 지키는 거? 네. 무지개 반사! 바디언즈 오브 갤럭시 단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는 거죠 그거는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죽다가 하락, 하락하지 않도록 길을 쓰고 막는 것이 아... 막을 수가 아 있나요? 죽을 하락하는 걸? 어, 어떻게 막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길을 막아요? 쓰죠? 소사이언인가요 뭐죠? 누구는 기도를 하러 갈 수도 있고 아물 따갖고 <웃음> 그 길을 쓰는 거예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아. 네. 자 <웃음> 아니 이게 주식 용어인가요? 주식 용어예요? 주식 용어 중에 가즈아 라는 게, 게 있었나요? 아 심지어 가 가즈아 그, <웃음> 가자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 자리 유명해요. 아, 네. 주식, 주식이 이제 떡상하고 있을 때 네. 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가자아를 외치는 거죠. 야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콘텐츠 이거 제목. 에 이걸 텐츠 제목 이거 하자. 이거 데모, 어. 에이, 거, 야, 이거 하자. <웃음> 어 좋다. 텐츠 제목 가자가 가즈. Z Z Z Z 뭔지 알죠 Z Z Z Z Z 이거 이거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Z 가즈아 말고 좀 하나 더 붙여서 가자고 가자고 아니, 아니요 소리안 저... <웃음> 들어와 어서 어서 어저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오늘 주식 가자 그리고, 어, 그리고 오른쪽도 뭐 합니까 저희는 어, 서로를 잡습니다 잡죠어잡죠 가자, 가자 잡자 가자 잡자, 잡자! 아 와, 좋아요 그 슈아 형의 아이디어로서 트는꼭두 개여야 됩니다 쌍제트다 아, 아, 같이 한번 해줄까요? 가사야, 가사 <웃음> 아니 입은 왜왜 <웃음> 왜 입은 왜 입술이 너무 얇아요 입술이 너무 얇아요 아, 지금 너무 얇습니요 아, 근데 근데 그래도 두 개보다 는 하나가 난거 같아요 아니요 가자, 가자 잡자로 갈 거예요 이 분위기 딱 이어 가세요 가자가 난거 아니요 가자 잡자로 가자가 난거 같아요 가자가 난거가바보해넌 같아. 나랑 같은 팀하지 마아아 <웃음> 그냥 신경을 <시기> 집어서 <웃음> <웃음> 자 <웃음> 오늘 가자 잡자로 아 좋아요 정해졌습니다 가자 자 우리 시작 전에 그러면 미니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미니 게임 확인 전에한번 외치시죠 한번 더요 네 오케이 <웃음> 많이 외치게 됐지한 번도 안 쉬고 자 우리 이번 콘텐츠 가사 잡사 <웃음> 준씨 눈알이 너무 올라가시는데 <웃음> <웃음> 잡사 아니 그 외국인 하는 발음 너무 어려워요 그거 잡사 이거 어렵잖아 잡아서 잘안돼야 너무 잘안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외국인한테 쉬운 게 가사 <웃음> 자 우리 그럼 미니게임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임에 앞서서 좀 연관되게 해서 깔끔하게 미니게임을 할 거예요 응응총 손질? 손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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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 건설 승관 건설 좋겠다. 승관 싸안 땡긴다 어, 어, 어 사고 싶지 않아 승관 건설이라 비리가 많을 것 같아 지금. 네. 첫 번째 승관 건설 종목입니다 자두 번째 네? 홍조수지 홍홍 저도 하나만 들어주면안 네? 될까요? 도, 도겸 전자. 아, 디케이, 디케이 전자. 어, 디케이 디케이 전자 디케이 전자 어 디케이 전자 디케이 전자 야 디케이 잘하자 아 이거 부렸다 어, 저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야 그다음에 큐슬라 어, 하나 해줘 뀨슬라 큐슬라. 큐슬라 좋다 큐슬라저 같으면 디케이 전자한테 한표갈것 같습니다 그거 너가 왜 욕심내요 <웃음> 자 여러분 이제부터 미리 게임을 아 그냥 하세요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첫 번째 승관 건설에 매수하실 분 손들어주시죠 자 홍조슈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홍조시지 네, 어 다섯 분 계시네요 여섯 아저안 할게요 3 2뭐 격려야? 마감 야, 재밌다 이거 재밌다 세 번째, DK전자 아, DK전자 카드 돼? 후 믿고 가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네, 네. DK전자 여러분 오세요 자, DK전자 한번 가겠습니다 DK전자 오세요 3 2 1 마감, 마감. 마지막 뀨슬라 뀨슬라 가겠습니다. 규슬라. 뀨슬라의 라 생각보다 이 브랜드적인 이미지가 세네요 뀨슬라가 지금 요즘에 한가를 치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결과 바로 발표할까요? 네네 승단건설 네. 네. 승단건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 예스 50? 50만 아만원 5만원. 5만원. 아, 어, 5만원 어, 어 앞에 어. 오아 앞에 마이너스 어. 앞에 마이너스 아아 어. 아. 아. 아. 예스 홈조수지이마이너스같다어삼만원3천원삼천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아홍우홈조수지는 아. 아, 안 좋아 안 좋아 디케이 전자 디케이 전자 아, 믿습니다 디케이 전자 그렇지+ 그렇지 디케이 전자 아아 디케이 마지막 큐슬라 아, 큐슬라 내가 내가 빵이다 큐슬라 빵이다 큐슬라 빵 빵원. 아니야 <웃음> 내가 왜빵 아, 아니야 아하 어어 마무리 어. 천나이스 큐슬라 두개다 섞어 겠어 <웃음> 이 회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건설 5만 어, 야. 야 이걸 산다고? 자홍주수지네 조수지 가겠습니다 조슈아입니다. 우지, 버논, 민규, 호시, 음. 조슈아, 준어 많이 있네요 자 DK전자 여러분 DK전자로 오십시오 DK전자 DK전자 어, 지금 또 w, 저를 믿어주십시오 W 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DK전자 어저 내릴게요 DK전자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자 마지막 아. 띄슬라 띄슬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디노, 도겸, 호시입니다 호시 씨 투자를 세개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세개 아, 했나요? <웃음> 승관건설 홍조수지 띄슬라 아, 메모를 하시는 이유가 하시는 뭐죠? 뭐죠? 두 번째 톤에 승관건설은랑 띄슬라 있나요? 호시 씨한 번만 더 실수하면 바로 퇴장이십니다 불러주세요 자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관건설 음. 이제 마이너스일걸? 어. 승관건설이 마이너스를 치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네. <웃음> 3만 5천원? <목소리> 또 올라가? 예? <목소리> 와. 아! 와. <웃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야, 야, 아이고, 아이고, 보고 투자를 해야지. <웃음> 저걸 넣냐고. 아이고, 예. <목소리> 자, 두 번째. 홍조수지. 와, 오, 얼마나 좋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와. 자, DK전자. DK전자. 가자, DK전자. DK전자. 가멘 <목소리> 어? 플러스! 플러스 한 번만 더! 어, 우와! 7만 5천 원 어. 와. 아, 우와! 비켜되자 아, 죄송해요 아, 제가 플러스를 마, 잘못 적었는데 아이 마이너스? <웃음> 이거 마이너스야? <웃음> 너 C10이잖아 <웃음> 마이너스 7만 5천 원입니다 자, 마지막 쭈슬라! 오늘 단위부터 달라요 쭈슬라 무료 쭈슬라 5천원 유슬라 왜 이렇게 안 올라? 생각보다 밋밋하네요 저거 안 좋은 회사야 저기는 <웃음> 살 필요가 없는 회사인데? 어. 지금 좀 얻으신 분 계신가요? 그거 네. 나중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야 이거 재밌다 재밌다. <웃음> 네. 야, 재밌다 세 번째 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관건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순간, 저도 승관건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요? <웃음> 아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즈아! 가즈아! 가즈아! 이러다 망할 수도 있을 것,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두 번째 홍조 수지아조수지는 앞으로 덕터에 가망이 없어 아조수지 올릴 거 같은데 아닌가? 쟤는 좀 힘들어 투자하지 마 투자하지 마 마감 음. 와한명더먹았어 아무도 없습니다 <웃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얘네, <웃음> 제, 얘는 진 전혀 어, 얘강건설도 투자하시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자 홍조 수지 도겸 유일하게 매수 디케이전자 디케이 디케이 디케이전자 디케이 또야 디케이전자 해 보자 나, 나 걸었으면 안 됐어 애매했지 저거는 플러스가 그래 <웃음> <웃음> 앞에 돼 가지고 무조건 마이너스로 그래 갈 거야 아자 마지막 규슬라는 슬라 저의 폭이 없어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야 과연 그럴까요? 야 규슬라는 약간 안전해 점점 계산을 하시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0이라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d 8잇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금액 발표하겠습니다 네 승관관절 네. 이마 네. 예, <웃음> 이거 마이너스일 거 같아 다 아.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승관. <웃음> 플러스! 승승승승과. 슬슬 슬슬 아, 씨! 승승과. 아, 씨! 승승과. 슬슬! 아, 씨! 승승과. 슬슬! 아, 씨! 승과 60만원. 와, 60만원. 야, 근데 이거 진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나냐? 야, 저거, 와. 진 <웃음> 미니게임입니다, <웃음> 여러분. 진짜. 조, 수, 수, 수, 조, 수, 수. 좋아, 좋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홍. 홍. 조시지. 홍. 홍. 홍. 홍. 2만 천원. 그래도 올랐네 D.K전자? D.K전자, 설마! D.K전자, 설마! DK전자, <목소리> D.K전자 믿고 있었다고! <목소리> 믿고 간는 D.K 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들나 3만 사천원승간전자가 마이... 진짜 많이 올랐다 뾰슬라는 올라가 여러분 이제 드디어 뾰슬라가 한건 어. 하나요? 뾰슬라 떡상 하나요? 나파기 없어 아이 i 이거 한번 I like it. I like it. I 분 i 분 e it. I like it. I like it. I l i 스 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 을 I like it. I like it. I l i k 을 it. I l i 승관 건설! I like it. I l i k 야 i 야, I like it. I like 홍조시지, 3 에이스, 웃 들어가. 으라 웃으라. 웃으할게 없습니다. 라 웃으라. 자으 규슬라? 아 규슬라 뭐, 한번 들어가죠 뭐 규슬라 아, 규슬라 응. 믿는다 <웃음> 마지막은 빠르게 금액 공개하겠습니다 <웃음> 암산 왕 있나요? 어떻게 저에게 아, 기다요야 5만 6천 원 5만 6천 원 아, 만 원이네요 네. 자,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간 두 명이 오늘 가즈아 잡자 콘텐츠의 오, 팀장이 됩니다 오, 1위 하신 그두 분은 팀을 한 번씩 순차적으로 고르시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저는 누가 가져가셨어요? <웃음> <자>. <웃음> 네! 지금 결과지가 너무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놀랍네요. 아, 그래요? 나 아닌가 보다. 내가 됐나? 설마? 꼴등이 궁금해요. 꼴등! 기계? 기노? 기노, 7만 1 0원 <웃음> 야, 벌기 벌었으면 좋어 아, 참고로 저희 멤버들은 지금. 못 본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 여기서 못벌면안 되죠 <웃음> 야 여기서 못벌면 멍청이 <웃음> 아니야? <웃음> 공동 1등입니다 72만 5천 원 음, 획득하신 민규 것 같은데 민규 정한 준! 와와 72만 5천 원으로 오늘 민규 씨준 씨가 가자 잡자 팁 입장이 되었습니다 먼저 어, 고를 수 있는. 그냥 가위바위보 한번 하세요. 그림이 네. 네. 되게 안 봤던 보, 그림이지. 가위바위보. 어. 어. 먼저 고르세요. 아. 쭉 보시고, 믿음 가는 사람. 아, 정환이 아, 형 할게요.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아, 저 같은 표현 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저요! 저요. 저요. 정환이랑 나랑 쨔 상위권이야. 저요. 제가 먼저 들었을 텐데요. 나는, 나는 의리 잘 지켜. 자, <웃음> 서로 여섯 번씩 고를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걸 잊지 마 <웃음> 너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우아해 <웃음> 조슈아 씨부터 뽑겠습니다 아 나는 나는 비굴하게 하지 감사합니다. 않겠어 다시 준팀으로 돌아와서 급상하게요 오 네, 그러면은 저는 원원도겸이아 <웃음> 오케이 조슈아 도겸 우리들이 합쳤다는 거 원해 어려... 오케이 조슈아 준랑해 준아 랑해 준아 준아 준아 명호 갈게요 준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준아 준아 준아 준어 준아 준아 준아 준아 준아 준 머리 아아 준아 준아 준다머리 맞아 좋아 좋아 오케이. 줄랑해? 잘, 왜 이렇게 줄랑해, 줄랑해 하시는 이유가 줄랑해 뭐죠? 아니 왜저저 저 팀이 나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준이를 좋아합니다 아 준씨를 좋아하는, 네. 좋아하는 거군요 준이를 네. 좋아합니다 자, 줄랑 줄랑해 하, 하, 하, 하. 우지 갈게요 우지! 뭔가 지금 라인업으로 봐선 디노 아 디노도 있어 디노도 있어 저는 호시요 호시! 이럴다! 저희 전선이야! 선이 호시 씨! 우리 건데 이금어 네가 갈수 있으냐? 너! 너왜 실망하는 거야? 왜 실망하는 거야? 준 씨! 준이이권이 우리 팀에 자, 모두가 외면할 때 그는 있었습니다 준랑해 죄송하지만 이미 고른 계가 너무 늦었어! 어필이 늦어 아, 어필이 너무 늦었어 자, 민규 씨! 승관 저요? 지금 맨 마지막에 고르시는 건데? 줄랑의 들고는 내가 제일 뽑아야 돼? 맞아 맞아 디노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아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번더 하자 아, 마지막. 가위바위보 자, 한번 더. 마지막 무조건 이겨야 돼 진호 가져가기 가위바위보 아, 하겠습니다 아, 가져가. 이긴 사람이 가져가나요? 네, 아, 아니, 안 가져가고 싶어요? 아니 가져가고 아니, 싶어요 가져가야지 가져가야 아, 그냥 딱두기한명 그래. 있어요 가위바위바위바. 아니 깍두기도 설렁탕에 <웃음> 제일 어울리는 법이에요 내가 너의 설렁탕이 돼줄게 안 내면 진너 가위바위보 넌저 팀이야 우수 빨리 정하자 준, 민규 나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뭐야 뭐가 빠른가? 이거 빨리 미안해. <웃음> Sorry, 내가 좀 먼저 <웃음> 을게요 자, 저희 팀이 잡자 팀. 잡자. 일등 팀이 자자. 자자. 우리 진짜 이기자. 아하 아, 조금이 들리나? 오오 장이다. 여여여 아, 여. 나 말해볼게. 여요 왔어. 여여여책책책 책.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 들리면 오버 해주라. 오버 <오바하지> 마지막으로 오버. <웃음> 뭐 해야 되지? 우리 뭘 짜야 돼? 우리는 할거 없어. 첫 번째 판에는 그냥 다 잡아보는 게 어떤가 싶어. <웃음> 근데 음, 잡았을 때도 볼. 그 마이너스면은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고. 어, 바로 풀어주면 돼. 내 생각에는 마이 그러니까. 잡고 플러스는 그냥 갖고 있고 어떻게 바뀌는지 신경쓰지 말고 플러스 갖고 있고 많이 했으면 바로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버릴 수 있나? 플러스. 버리고 근데 1분 안에 똑같은 애를 못 잡아 그렇지그 어. 도망갈 시간을 주는 거지 아, 사람한테. 네. 네. 이건 약간 모르겠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어. 음. 사장님 그.. 식당인 줄알았는 사장님 깍두기 디노 좀만 더 주세요 데리고 <웃음> <웃음> 여로 오면 되는 거예요? 본부가 여기죠? 오케이. 여기로 오면 여기서 오케이, 금액이 뛰어져 내가 한 명이 본부에 있자 아니지 본부 지킬 필요가 없지 그렇긴 한데 그냥 어. 있자 한명 그러면 그 사람이 있잖아. 너무 없네 지금 본부, 본부 상황 전달한다 <웃음> 지금 내가 본부 에 있을까? 내가 있을게 본부 야, 아니면... 너무 쉬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웃음> 뭐하니? <웃음> 뭐? <웃음> 뭐? <웃음> 이상인 거 일부러 잡힐 수도 있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야? 그건 의미가 없는 게 잡혀도 이쪽에서 버리면 바로 버려지는 아, 거니까 아. 의미가 없어 그 턴에 바로 버려질 수 있다 어. 바로 버릴 수 있어 최대한 많이 가서 잡는 게 나아 아 잡고 데려와야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 사람을 1회차에 잡아버리면 2회차, 3회차, 4회차에 바뀔 게 너무 많잖아 응. 3회차부터 기 시작하는 거지 1회차 안 잡고? 어, 안 잡고 응, 그래서 응, 응. 3회차에 잡았고 플러스인 사람은 버리고 마이너스인 사람만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처, 저 사람들은 1, 2, 3, 4를 지금 다 지금 처음에 정해놓잖아 2회 어, 없고 그래. 그냥 마지막 두개만세개만 2개, 걸리는 거지 오 좋다 3, 그게 계산이 더 빠를 것 같아 그치 렇게 깔끔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더 우리가 막수 열심히 열심히 잡는 척은 하지만 안 잡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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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하면 주지 그러니까 첫, 첫 판에 100만 원몰아놓고 응. 2, 3, 4를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럴 20, 수 있지. 20, 마,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뭐, 뭐, 뭐, 뭐, 아니면, 아니면 뭐. 뛰는 거 별로 자신 없는 애들 그냥 일단 그냥 작게 가고 그중 자신 있는 애들 형 말하는 게 저런 제시험이 높게 가다가 마지막 아니지 한, 반대지 뭐. 자, 뛰는 거에 자신 없는 애가 나처럼 가야지 초반에 이게. 100만원을 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놓고, 그래. 다, 세번다 마이너스 시키는데. 좋다, 어, 좋다. 아, 어게요다 100만원에서 다 숨어있었어. 다 100만 어, 숨어 있어, 첫 번째. 어어, 그럴까? 어, 어, 차라리? 어, 그럴까? 차라리? 그 정도 나쁘진 않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판 1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어, 마이너스 오, 할 수밖에 없는요게 5분만 오, 숨어있으면 되것아 어, 어, 맞아. 뭐, 운안 음. 좋게 걸리면 그냥 걸린 거고. 어, 100만원인 거고, 그냥. 첫 번째, 1회차에 다 100만원 하고, 나머지는 다뭐 30, 30, 4회차는 40. 어, 30, 30, 40. 어, 그렇다. 어, 좋다 근데 이거, 회수 끝날 때마다, 못 잡힌 멤버가 그냥 그러 모르는 거야? 사람 못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거.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안잡는면안잡히면 잡히면 정보를 안 주는 거지 어. 근데 이 <웃음> 공간에서 숨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숨기가 어려워 아 오늘 엄청 뛰어다녀야겠다 진짜, 아, 진짜 많이 아. 아니, 거짓은 어쩜 진실에는 저수자가 나오게 되잖아 <웃음> 그래, 저기 올라갈 수 있겠어? 아니 진짜 마지막 누구 제일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한 분에 그러면 절대 못 잡아 올라간다고? 뭐? 이게 정확하게 더 어렵네 그냥 막 해! 어, 거짓을 해줘 어. 나 30, 어, 뭐, 우지, 우지는 우지뭐 2회차 때 40으로 두면 되잖아 역시 리더운는 똑똑한 거보다 차지. 면발 잘 뽑아야 돼 <웃음> 그러면 이제 거, 거짓말은 너네가 어. 아무렇게나 지어서 해 거짓말. 그걸 못 하겠어 거짓 정보 똑같이 하고 이름만 바꾸면 안 되나? 우리가 유일한 대개 해야 되니까 디노는 1번 1차 때 마이너스 100 뭐 있어 보이네 마이너스 100이다. 어. 그럼 디노를 안 잡으려고 할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저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을 순간. 그렇지. 근데 얘는 플러스 100이거든. 근데 이건 도박이다. 음. 거짓만 아니면 진짜니까. 어. 근데 저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잡아 잡아 보고 아니면은 그럼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적었으면 안 돼. 저 마이너스 100 빼자. 100 빼자. 디노는 어. 4 회차 때 8층에만 있는다. 지금 8층 귀신. 아니 이거 그러니까 <웃음> 이거는 거짓이잖아. 어, 거짓. 그 어쨌든 어. 이게 두개 중에는 아 뭐가 거짓이고 진실인지 모르니까. 어, 모르니까. 어, 좋아 좋아. 야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제네 타이밍에는 돈 우리가 돈 하나도 공개 안 하고 그냥 위치만 얘기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양심상 애들도 돈은 잘, 잘 어느 정도 해주세요. 섞어서 써달라고. 네. 양심상. 세개세개중 아. 중에 하나만 위치로 할수 있다 아. 이런 거. 렇게 하자. 아. 일단 일단 해봐야 알것 같아. 어, 그래서 가네 아, 봐봐야 될 거. 이게 나나 나랑 같이 갈 사람 뭐야? 그러니까. 시작한 거야?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도망가. 아 뭐야 어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이거야외좀돼야외좀 돼. 야외 좀 돼. 야외 좀 돼. 야외 좀 돼. 여기, 여기 와서 확인 뭐, 뭐 뭐야 여기 와서 확인하잖아 이제 시작이야 아, 여기 왔어 한번 응. <웃음> 왔어 왔어. 야잘 숨어있어 거기 걸려 야보러나 엎드려 엎드려 빨리빨리 빨리. 근데 여기 아무도 안 보여 보여주세요. 아니야 이게 오. 다 잠갈 수 있어 야형 쉬고 있자 형 우리 카메라 전에 줄수 있어, 요 이. 잔다. 여기서 숨도 있을게. 지금 나가면 무조건 눈 맞추자. 맞아. 자리 끝날 때. 어. 그리고 두 번에 우리 아예 여기 오지 말자. 응응. 이미 여기 좀 용서할게야. 아 예. 네. 반칙 같대. 오케이 끝났어. 잘했다. 아, 나 아, 저쪽으로. 아. 잘 살아있나? 형 끝났어? 너, 너 잡혔어? 아니 이래 차끝 이제 우리 다 마이너스 거기 있어요? 어 준아 라운드 이제, 끝났어요? 형넌 숨어있어 나는 이제 걸어다니고 닐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 그치 마이너스 상관없잖아 어 잡혀 상관없어 이제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돌아왔어? 그러게 왜? <웃음> 정원아 잡혔어? 잡혔어? 우리 잡힌 애들 있어? 몰라 너 어디 있었어? 나 오디오 감독님 야너 주만 다녀 근데 애들이 없는데요? 아니 아무도 없어 나 빨간색 올라어야 올라갔다 올라갔다 애들 나도 올라가고 싶어 나 놀리러 가야지 있어? 아니 어디 아무도 없는데? 애들 어딨어? 두팀다 볼래? <웃음> 야 윤장한이랑 코스 여기 있는데 나랑 취미 사냥할래? 어 취미 생활하자. 조심 조심. 잠깐만, 잠깐만, 형 잠깐만. 어? 제가 마이너스가 왔다. 아, 올라가자. 우리 야 서, 내려가서 해결. 내려가서 터치하지 말고 아, 에너지만 빼나. 에너지만 빼자고? 누가 뛴대? <웃음> <웃음> 아유 반갑습니다.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에 <웃음> 왜? 에 왜? 왜? 아 어고, 에스코츠 유명한 발견 왜? 왜? 저는 힘들 거야, 땀 찔찔 흘리고 좋지 뭐 그렇지? 네? <웃음> 어떡해요 여러분 나는 진짜 손에 뭐가 있나봐, 그때 전라이 때부터 뭐정원이 형이 거기 있구나? 아이고 날씨가 좋네 야, 바로 순순히 가줘야 되는 거야? 어 야, 뭘 이렇게 많이 잡혔어? 야 처음부터 다 잡혔어? 네, 스미팅. 오케이, 스미팅. <웃음> 계속 뭐 하면 포획했다. <웃음> 눈자리 집포했다. <잔치> <웃음> 아, 이거 받았으면 아, 해야지 그런 거. 바람 <웃음> 소리 들었어. 이상람 <웃음> 포획했다. 누나 <우선을> 포획했다. <웃음> <우선을> 포획했다! <웃음> <웃음> 너도 좀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김민규 오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민규 오빠. 그, 마지막, <웃음> 봐. 봐, 들려. 봐. 민규 형. 민규 <웃음> 형? <웃음> 바보라고 하는 거야, 뭐야? 누르자마자 말해봐. 김민규 오빠. 오빠, 나, 아 나, 나, 이러니까 안들